그그 그, 그 지금 어떻게 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어... 일단 저는 미스피츠에서 원딜을 맡고 있는 주영훈 비보이라고 합니다. 다른 선님들과도 다 같이 좀 힘들게 지내고 있어요. 뭐. 코로나 문제도 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원래 대회장에서 해야 되는데 그쵸 저희 숙소에서 하다보니까 음. 저희가 스크림을 잘하는 팀이 아니라 아. 이제 대회에 를좀 많이 받았었는데 음. 이게 숙소에서 하다보니까 저희 팀이 좀 요번에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음. 좀 힘들었어 그번그 중국 쪽에서 활동하다가 그니까 내가 알기로는 징동 게임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네. 그 다음에 뭐네그 로얄 클럽에도 있었고 다행히 있다가 라틴 아메리카 팀에 갔다가 이제 북미로 갔다 아, 유럽으로 갔잖아요. 조금 네. 중국 쪽에서도 좀원했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좀 미스 피츠를 가게 된 이유가 좀 있었을까요? 제가 거의 프로 첫 데뷔를 중국에서 했는데 음. 일단 제가 중국에서 너무 오래 했고 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중국에서 중국 진동 가서 제가 좀 많이 못 했기 때문에 음. 제 생각에 거기서 더 하고 싶지만 중, 중국 쪽에서 저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음. 일단 라틴 아메리카로 가서 영어를 배우자 음. 그리고 북미 유럽을 한번 노려보자 라고 생각해서 라틴 아메리카로 가게 되었고 음. 거기서 특히 커리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일단 부딪혀보자 라는 식으로 일단 라틴 아메리카로 가가지고 영어도 조금 이라도 배우고 음. 영어를 막 그렇게 많이 배운 건 아닌데 음. 이제 영어를 어, 어느 정도 듣, 듣다 보니까 음. 도움이 많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유럽팀 구 정말정말 힘들게 구해서 오게 됐어요 그 미스피츠 가게 된게좀 고릴라 선수 추천이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어... 그... 범... 범현이 형이랑 저랑 한국에서 듀오를 되게 많이 했어 가지고 음. 범현이, 범현이 형이 저를 추천해 주셨어요 음, 맞구나. 그 처음에는 조금 이제 원래 주전 선수가 좀 있었잖아요 주전 원딜이 있다가 좀 이제 안 좋은 일로 빠지고 이제 주전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처음에 는 7연승 그 거두면서 이제 참, 상승세를 탔는데 좀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놀랐어요 좀 이제 비보이 선수 같은 경우는 그때 상승세에 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나요 솔직히 저희가 치전승 하게 된 계기는 어 저는 솔직히 운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음. 좀 메타에 대해서 좀더잘 적응한 것 같고 근데 음. 메타에 대해서 음. 남들보다 빨리 뭐 조합 같은 경우도 일단 되게 빨리 캐치한 것 같아요. 음. 그 SNS 같은 거 봤을 때 이제 비보이 선수가 되게 막 활달한 모습? 활발한 모습 하면서 좀 좀 팀에 좀 빨리 적응한 느낌이었는데 본인은 좀 어땠어요? 어... 솔직히 여기 친구들이 되게 착하고 제가 영어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음. 저한테 많이 다가와주고 솔직히 중국에서나 뭐 다른 팀들에선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없거든요 중국어를 못하면은 뭐 서로 뭐 얘기를 안 한다거나 음. 그냥 진짜 막 비즈니스적인 친함의 관계? 막 살짝 그런 친미이지한 음. 팀에 있었을 때 음. 여기서는 진짜 좀 가족 같은 분이라 해야 되나? 친구처럼 대해주고 다 그래서 정, 적응을 좀 빨리 했던 것 같아요 그럼 팀의 리더는 누군가요? 패비 벤 선수 같은데 지금 봤을 때는? <웃음> 아마도 리더는 패비가 아닐까 음.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본인의.. 본... 그건 저도 잘.. 뭐좀 챙겨주거나 그런게 있나요? 어.. 패비벤이요? 음. 네 그냥 패비벤이 저를 챙겨준다기보다는 음. 전체적으로 저를 좀 생각해주는 배려해주는 음. 살짝 그런 분위기예요그 팬들한테 질문을 좀 받았는데 그..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정글러 레이조코 선수가 이제 스페인 선수잖아요 네좀 스페인 억양이 섞인 영어가 좀 듣기 해석이 가능한지 그걸 물어보던데 어, 제가 라틴 아메리카 있었을 때 정글, 그때 정글러가 스페인 발음이 너무 심했었거든요 음, 음. 걔 거를 좀 많이 듣다 보니까 막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솔직히 음. 처음 여기 왔을 때좀 듣기 많이 힘들었어요 그냥 아, 다른 애들 말은 뭐 천천히 말주좀 들리는데 얘는 내가 아는 단어들도 천천히 말해도 못 듣겠고 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아 아, 네. 아, 그렇구나 근데 지, 지금은 되게 잘 알아듣는 그 붙어본 유럽 그러니까 원거리 들러 선수 중에 좀 인상 깊은 팀하고 좀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어... 인상 깊었던 팀하고 뭐 원거리 들러 선수는 누군지 이게 제가 의식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전에 있던 선수가 한스사마 선수라서 응 음. 맞아, 맞아 맞아 이게 그래도 한스사마 선수는 꼭 이겨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음. 저희가 한스사마님이 속해있는 로그팀한테 2패를 이패, 했거든요 음. 근데 제, 제 생각에는 한스사서님이좀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한국이나한국이나유미이서북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잘하한팀들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이게, 이게 스크림은 못하는에대회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이게 팀들한테 약이 되지 독이 되지 모르는 게 온라인이라서 음. 저는 온라인 별로 안 좋아해요. 음. 그 되게 궁금했던 게핑 핑이라고 하잖아요. 그막 핑적인 네. 것에도 문, 좀 문제가 있나요? 어, 어 대회 핑요? 음. 네 대회 핑도 저희 숙소에서는 40 핑으로 하고 있고. 아 정말. 여, 핑, 핑으로 치자면 한국 서버 솔랭 기본 기준이 8에서 10 정도 나오고 원래 대회장에 가면은 이제 8에서 7 정도 나오는데 음. 숙소에서는 40 핑으로. 아 이게 치가않구나40 아, 핑은 퍼즈도 되게 많이 나. 네. 그 작년에 이제 증동에 있다가 넘어왔는데 엘 본인이 생각했을 때그 LPL 하고 LEC 좀. 공... 그 플레이스타일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어.. LPL은 좀.. 진짜 막 피지컬 엄청 뛰어난 애들이 음. 막 피지컬로 막 부수려는? 막 살짝 그런 느낌이고 LPL 음. 음. LEC는 이제 물론 잘하는 선수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못하는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그 생각보다 머리를 좀 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는 지금 LPL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어느 지역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본인 스타일 플레이 스타일을 봤을 때는 제가 플레이 스타일 그때 그때 하나 박 중국 이브 쪽에 있었을 때는 음... 제가 되게 수비적이라 해야 되나? 음... <웃음> 너무 수비적어가지고 이제 중국 쪽에 차차 안 맞았었는데 이제 진동 와가지고 음. 뭐 그때도 수비적으로 한다고 너무 혼나고 그래가지고 공격적으로 되게 많이 바뀌어졌거든요 음. 그래서 작년은 되게 공격적이었는데 어... 요번에는 또 이제 수비적으로 하다보니까 <웃음> <웃음> 개인적으로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이제 영미라클에 좀 있었잖아, 1년 정도 네 거기 이제 오너가 PDD야잖아 그 PDD가 지금 이제 이스타에 있으면서 좀볼 돌풍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본인이 간접적으로 네. 봤을 때 영미라클 팀하고 PDD는 좀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 어, 이게 저는 Y... 이제 로얄에서 음. YM, YM으로 팔려간 게 된, 팔려가게 돼서 음. 이제 PD님... 그 PDD님이랑은 별로 안 친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있던... 영미라클에 있었던 선수들은 is 음. p d r s 랑 되게 친했어요. a p e r s 디 p d r s o n who is a person who is a p e r s o p d r s o n who is a p e r 다 o 같 who is a person who is a p e r s 다가 결승전이나 플레이오프 때한번 오셔가지고 뭐, 뭐 어떻게 어떻게 뭐 해가지고 잘해보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2020 시즌 좀 개인적인 목표는 뭘 어떻게 하고 있어 뭘 하고 개인적인 목표는 뭘 잡고 있어요? 이게 정말 힘든 일이란 건 알지만 이번 년도 목표는 일단 롤드컷 진출 에 이제 뭐 보이는 평가로는 에리시에서 그래도 탑3 안에 들 정도의 바텀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전력으로 봤을 때는 미스피치가 딱, 그,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어, 지금 전력으로는 절대 안다고요 예. 음. 엄청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음 그러면 조금, 어떤, 어떤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어, 저같은 경우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막 그렇게 제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알아듣는데, 음. 이제 제가 주도적으로 막 말을 해주지 못하니까, 음. 저도 영어를 배워야 팀적인 부분으로 잘 돌아가기도 할 테고, 음. 어, 이제, 이제 저희 팀이 루키로 이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음. 정글이나 서포트 쪽에서 음. 이제 배워야 할 것도 좀더 많이 있고 음. 챔프 폭 같은 경우도 더 늘려야지 이제 강팀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독일 생활은 좀 어때요? 좀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어. 이제 막 인터넷 보면은 독일 같은 경우 되게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네. 이게 독일 사람 요, 요쪽 주변 마인드가 솔직히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뭔가 이게 심각한 건가 싶기도 하고 음. 제가 뭐 인터넷을 보니까 뭐, 뭐그 이쪽 주변에서 뭐 마스크 쓰고 다니다가 동양, 뭐 동양인 막 비하하고 음. 막 그런다고 해가지고 저는 마스크 쓰고 다니고 있고 음. 뭐 저희 팀에도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이랑 아예 접촉 그안 왔는 쪽으로만 하고 마지막으로 그좀 한국에도 비보이 선수 아는 팬들이 좀 있어요. 이 네. 인터뷰 통해 갖고 가고라이 20시즌 가고하고 좀한 마디 하고 끝낼게요. 어. 제가 그동안 팬분들에게 어 기대에 못, 미, 미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기대 팬분들의 기대보다 더 노력, 노력할 수 있도록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보이소는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